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메뉴는요. 매운 떡볶이하고 김밥, 그 다음에 튀김 15개 들어있는 모둠튀김이에요 둘리 여친 닮았다고요? <웃음> 둘리 여친은 뭔데? <못해. 웃음> 음료수 쿨피스! 아! 음료수 쿨피스! 우리 동네 맛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리뷰 가장 좋은 거. 그냥 그걸로 시켰어요. 튀김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거! 이거 그! 그 저희 그 지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돈 주고 제가 직접 구매했고요.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꼬마김밥! 네 꼬마김밥 사이즈네요. 네. 매운맛, 엽떡 매운맛하고 비슷해요. 이거, 쿠이트 떡볶이. 어우, 너무 광고 같은데. 이렇게 이름 많이 말하면. 음. 어, 맛있어. 푹 찍어서. 네, 메이커 했겸 오늘 머리살이요? 아무것도 안한건데 그냥 드라이기로만 말린거예요 음. 템있지요? 나중에 제대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요 그냥 오늘 원래 요리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일 하려고요 그리고 그냥 라이브 켰어요 음. 팬아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한입 먹었을 때는, 어, 엽떡보다 더 매운가? 막, 뒤에 막팍 치고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미친만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택배 가 지금 안 된대요. 몇 월달까지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22살. 아니 내가 아까 치즈 추가한다고 제목에 써놨는데 치즈를 원래 오늘 촬영하려고 치즈를 사왔거든요 한 다섯 장만 넣을게요 치즈 다섯 장? 여러분 지금 여기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저의 두 번째 채널이에요 저번에 한번 공지했었잖아요 그두 번째 채널 링크입니다 두번째 채널은 뷰티하고 일상이 주로 올라갈겁니다 뭐제 머리 염색하고 막 머리 자르고 이런거 하고 그런거 등등등등 확실히 치즈가 매운맛을 주나 해주네 저살 엄청 쪄요. 음, 응급질보다는덜 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만 켰어요. 유튜브 라이브만. 음. 유저 씨만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죠 자주 실시간 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커어요 음. 핑크 기모 이거 안 들었어요 지금 김모동거 입으면 좀 덥죠? PT 끊으려고요 오늘 또 트레이너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먹어. 음, 맛있다. 떡볶이의 소세지. 떡볶이? 음. 난 개인적으로 신전. 개인적으로 신전이에요. 제꿀야하고요내 피부 좀 좋아졌어 이거 동네 떡볶이요 이 안에 메추리알이랑 그 피가 쫄깃쫄깃한 만두랑 떡이랑 어묵이랑 그 다음에 소세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야채나 이런 건안 들어있어요. 뭐 파나 막 당근이나 양파나 이런 거안 들어있습니다.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당황.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다른 건 인정할게요. 남동생 스무 살이요. 제가 요즘 위가 조금 줄었어요 음.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저도 다이어트하는데 음. 이번주에 요리 영상 올라가요 여러분 요리 많이 보고싶다 하셔가지고 이번주 촬영하려고 오늘 재료 사왔어요 살짝 이제 오 고추튀김 살짝 이제 배가 철, 차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고추튀김을 봐버렸네요 음. 네 야식이다 첫 끼에요 일본에서 응원한다는 분많다고아 감사합니다 알갓도 고자합니다 음. 요리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음. 안에 막 잡채가 들어있는 고추튀김도 있고 고기랑 다 만두처럼 들어있는 것도 있고 좀 만두처럼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별로 제 취향이에요 아니 동작떡볼게요 음, 저번 컴퓨티에서 올린 사진. 왜 이름 싱크글 하셨나요? 부르기 편해서. 이봐요. 짜장면, 짬뽕, 음, 짬짜면 두번째것까지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걸작떡볶이.. 걸작이 그거 아니에요? 그아이떡볶이에서 이름 바꾼거? <웃음> 마잔달깅이형 항상 팬이고 해요 디자이너가 꿈인데 제가 톡톡 다음에 머리 해드릴게요 응원해 감사합니다. 응? 2500원 원 감사합니다. 손이 이렇게 콜피스 따가운 거거든요? 손이 이 정도고 저 추위 잘 타요 저희도 잘 타요 아 지금 튀김을 먹고 싶으시다고요 대박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말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해요. 어묵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요. 만두는요? 아, 좋아해요. 아, 떡은요? 저, 아, 못 먹어요.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고마이요, 빠. 친구 오빠 왜저 최강존달이세요? 세상에 제일 잘생긴 핵존달 진짜 잘생겼죠. 너무 근데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 이분 저번에도 후원해주신 분 아니세요? 아직 내 주제는 아직은 로드 잡혔고 아직. 비싼 거살 그게 안 돼. 옛말에 사람 두대 맞게 살아야 된다고 후회할 거야 사면 내가 또 이렇게 돈을 질렀구나 하면서. 응. 응. 편의점 먹방이야 이번 주. 방금 다음에 이5점을 천원 할인해주세요. 생일이라서 주님 떡볶이 제가 살게요. <웃음> 어금 우리 환희 요즘 돈잘 받나봐. 나한테 이렇게 싸주고 음. 이거 애그살 넣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필로 맞은 거 아니에요. 밥보건 좀 되려고 계속 서운하신거야 아니에요. 무슨 그 소리요? 저 진짜 이거 그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개인적인 이메일이 좀 많이 아, 아,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후원입니다. 진짜 오빠 덕분에 한구도 배고, 일증 치료도 하고, 오빠 제 인생이 좀 배고. 이렇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만 후원 신유현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서 먹고요. 어,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